주식투자에서 300만원으로 8억 만든 레전드 썰 걔가 알바해갖고 300만원을 모았다고 했거든 그래갖고 화랑장이었던 2020년 주식투자를 하기로 결심을 하고 1년동안 시황이랑 그래프를 나름 분석해가 저평가되었다고 생각한 종목에 모은 돈을 전부 몰빵하는 거 아이가 주식장은 화랑인데 누구나 똑같듯이 원래 내가 산 종목만 내리는 거잖아 그래가 가는 조바심이 당연히 나쁘고 갈아타다가 손절을 몇번한게 얼마 지나지 않아갖고 300만원이 100만원이 됐다 카더라 그리고 이 사실을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주식으로 집안 말아먹을 마이너스이 손을 가진 새끼라면서 평생 주식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각서를 쓰는 대신 8억짜리 다세대 주택 명의를 이전받았다 카대. 그래갖고 이게 300만원이 8억이 되었다는 썰이 된 기다. 믿거나 말거나 에라이 겁나 부럽네.